자자자 여러분 휴지에요 어..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한번 들어가지고 어, 여러분들 명량 핫도그들 잘 아시죠? 그.. 뭔가 가성비면서 엄청난 꿀맛을 자랑하는 그 핫도그 여기서 새로운 이벤트를 또 시작을 했는데 나 이거 보자마자 좀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잘된 만남! 이게 왜 진짜 오이 핫도그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 야야 야. 이거 이거 이거 핫도그랑 오이 두개 따로 놨을 때는 참으로 뭐 매력적인 음식들인데 이거를 합쳐놓으니까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오 이건 뭐 P P P입니까? I have a 통오이, I have a 핫 o 어 오이 핫도그 심지어 마요네즈와의 조합? 마요네즈를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화제가 된것 같아요. 저도 유튜버로서 이꿀 트렌드 찬스 놓칠 수 없죠. 오늘 도어즈 슈퍼 하드난이도 50층 도전 갑니다 자 룰은 간단합니다 총 3번 도전할 거고요 3번 안에 50층을 못 간다? 그냥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오이 핫도그 먹방 하러 갑니다 어 우리 또 시청자분이 계시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거 일단 내시서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딱 50층 넘어가는 것만 인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 오 할렐루야 폭탄이다 이따가 저거 저거 제프 나오면은 그그그 그, 그, 담궈버려야 돼 나쁜 녀석 할렐루야, 바로 보내야 됩니다. 아이즈가 쳐다봐요, 형님. 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지? 아, 친구야! 뭐 이상하고 지났어, 방금. 오? 아, 글리치 같이 생긴 는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손전등을 준비했지. 이건 아이템 써야 돼요. 오! 희생됐어. 징그러운 거 봐. 친구, 나희 희생은 잊지 않을게. 우리 같이 탈출해가지고. 아, 아. 오이 하도군은안 된다. <웃음> 음. 템포 좋아. 템포 좋아. 집중해, 휴지. 너할수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같이 꼭 탈출해야 된다. <웃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아, 잠시 떼다게. 오케이. 뭐 온다. 큰거 오냐? 으아 어... 어. 살았지? 죽지 않았지? 오케이 오케이 빨리와 빨리와 좀 이러고 있어도 시간이 없어 오씨 빨리 가야돼 와나 진짜 오늘은 조금 찐텐으로 기장, 긴장하게 되네요 아뭐 전에도 많이 쫄렸지만은 오늘은 특히 더 떨리고 집중하게 되네 아! 무슨 이스커벨! 저번해지해야저번도 <웃음> 저번에 죽 여기서 죽었저 말이야 번에 저번에 저번다아 언제 끝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멈춰! 와, 진짜 무슨 이제 끝이번 아 진짜 손에 식은땀나 아! 어, 아 살았구나! 믿고 있었다고 사실 안믿고 있어서 아 그래도 첫번째 도전만에 상당히 좀 멀리 있는 곳까지 왔는데요 많이 하다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기는 해 이제 느낌이 아니지? 아 시크 아 시크박이구나 오케이 시작부터 잘 왔습니다 이정도면 한번 열어줘요 30층 아! 겨드랑이 땀나요! <웃음> 맞아. 자동차였잖아. 이거. 이거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어,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36초. 아,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아! 잠깐.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빵빵. 아! 어때? 근데. 어. 혼자서 제 페이스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비타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시크고한테 이거, 아, 힘들어. 비타민 있어야 될것 같아. 이번에 비타민 사갖고 가보자. 어둠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적응된 느낌이라, 어, 이게, 이거는 큰 문제는 안될것 같아. 오이에 핫도그 그 반죽이 한 반쯤 씌워졌거든요거기 안돼 멈춰! 어 아, 다행히 해. 이게 제프가 안나와가지고 이거 아까 전판 되게 할만했던것 같은데 어, 할렐루야 두개나 있다 심심한데 하나 던져보고 싶네 가도 쳐버렸어. 아 이모야. 라라라라라라라에게 <놀람> 죽었음. 아, 아, 아 여러분, 오이핫도그가 한 80% 정도가 완성이 됐네요. 조금만 더 하면은 아주 맛있는 어, 오이핫도그. 포기하지 마. 나 no, 드시. 휴지 불그레 의지를 가진 사나이 오이핫도그 따위 에 굴하지 않는다. 어, 까부지마 까부지마 까부지마. 와 아, 방금도 한번 얼굴 보러다갈 뻔했네. 트롤페이스 이 극악의 확률이 또 나왔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행운의 상징일 수도 있어. 거기에 라이터까지. 훌륭하다. 템 파밍 너무 좋고 어, 양초까지 미쳤고. 어, 트로패스가한번 더? <놀람> 자, 야무지게 오이 핫도그 먹으러 출발! <놀람> <놀람> 벌칙 수행하러 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파는 지점이 몇개안 되긴 하더라고요 제발 팔지 말아라 큰일 났네요 좋네 <놀람> 아 주문 안돼요 언제쯤 될까요? 한시간이요자 아, 일단 다음날 왔고요 어제는 그 품절이 돼가지고 못했거든요 제가 근데 물어보니까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었어 그래서 오늘은 꼭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팔길 바라면서도 팔지 않기를 바라는 이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실까요? 일단 제가 일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마요네즈에 조금 많이 약하거든요 예. 특이한 그 치크만 향이 좀 많이 힘든데 깔끔하게 먹겠니다 그냥. 일단은 생긴 거는 일반 일단 뭐 핫도그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냥. 어. 이것만 어. 봐서는 오, 오이 핫도그라고 절대 알수거든요 오이, 오이 야무지게, 야무지게 먹어요. 음. 어? 이하 내가 예상했던 맛이 아닌데? 오이는 관심이 없고 일단 빵이 맛있어가지고 이거 따뜻한 오이가 커버가 되는데 음. 그러니까 리액션 주작 없이 그냥 조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오이 못 드시는 분 빼고는 솔직히 먹을만한데? 보이세요? 찐 오이 들어가 있는 거 따뜻한 샐러드 빵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 빵이 맛있다